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최근자의 매물로 나와 있는 수성구 상가주택이나 주택 매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만촌동 같은 경우 종상향에 의해서 향후에 지가 상승 요인이 있다고도 말씀드렸고 물론 종상향이 지금 바로 됐는 것도 아니고 지구단위 계획으로 해서 재개발 보상이 10년 뒤에나 20년 뒤에나 언제 될지 모른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뭐 댓글에 보게 되면은 동상향대 무조건 오르는 거 아닌가요 왜 무조건 오른다고 얘기를 안 합니까 뭐 부동산을 못 믿어요 뭐 다양한 댓글을 쓰는 분들 계신데요 저는 제 의지를 가지고 그냥 있는 사실을 얘기 드리는 것이고 제 말을 못 믿을 것 같으면 다른 부동산에서 얘기하는 얘기를 듣거나 다른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얘기를 들으시면 됩니다 굳이 댓글에 가격이 오르는데 왜안 오른다고 얘기하냐 만약 그런 얘기는 얘기하실 필요가 없으실 것 같고요 종상향이 되면 기본적으로 언급드렸는 거는 당연히 가격이 오를 수 있죠. 그게 10년 뒤에 오를지 20년 뒤에 오를지 그거는 명확하게 확인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 종상향이 된다고 해서 2m, 3m가 무조건 가격이 또 뛰는 것도 아닙니다. 때는 저의 생각을 그냥 얘기를 들은 걸,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판단은 알아서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만촌동에 나와 있는 2층 오래된 주택입니다. 4m 도로를 물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겨우 차가 지나갈 수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3m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약 3m 정도 되는 오래된 주택이고요. 물론 이런 주택도 뭐 종상향에 의해서 생각을 하시는 분들 얘기 드릴 것 같으면 당연히 재개발이 되면 오를 건데 굳이 팔 이유가 없죠. 10년 뒤에 오르든 5년 뒤에 오르든 20년 뒤에 오르든 모르긴 오를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그러면 매물로 나와 있는 가격으로서는 저는 이 가격도 높다고 생각하지만 저렴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입하시면 됩니다. 해지평수는 60평이고 연면적은 54.3평, 그리고 매가는 6억 6천, 평당가로 얘기하면 1097만원 가격이 높은 편이죠 그리고 대출금 9,300만원, 총 보정금 3억 1,500만원, 대각으로 이루어져 있는 2 0 주택입니다. 지금 종합건설에서 주택을 구하지 못하다 보니까 원룸 건물을 구입해서 철거를 해서 새로 짓는 사례들도 있고요. 4m 이런 주택까지도 구입해서 짓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이런 주택 구유지 투자로 던지 놓을 분들은 많이 없으실 수도 있고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은 저는 항상 최소 6m 이상의 도로를 접하고 있는 주택이나 상가를 사라는 주이기 의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저와 생각이 다른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알려드립니다 어 만촌동 로드 뷰가 들어가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부조로 되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없는데요 완전 속집 이죠 대지평수 29.9평 연면적 3.6평 단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1, 1층으로 보시면 되고 매매금액은 2억 4천 입니다 단독주택 일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같은 경우, 마찬가지, 공상향에 의해서 재개발, 뭐, 투자, 적은 금액으로 한 10년 던지 놓으실 분들은 아까 그분과 똑같이 얘기하신 대로 던지 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눈을 말씀드리지만 제 얘기가 다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경험과 제 생각,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드리는데, 그런 생각으로 얘기 하시는 거는 사실상 저하고는 좀 맞지가 않다. 그렇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은 수성동 4가의 3층 상가주택입니다. 오래된 상가주택이고요. 현재 자료에서는 여기 지금 평수가 나오는데 제가 따로 확인해 본 결과 대지평수 35평, 연면적 79.8평, 1층은 1종 1층 걸린으로 되어 있고 2층, 3층은 다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엄청으로 지어져 있는 건물이고요. 96년도 건물을 건축하였고, 매매금액은 8억 6천, 400만원까지 귀를 달았네요. 대출금 1억 3천만원, 보증금 2억 1,200만원, 월세 50만원, 이자를 빼고 나면 순수익은 17만원. 거의, 배를 다 주고 있는 건물이고, 향후 투자로 던져놨는 건물인 것 같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땅은 좀 작지만 전면이 좀 넓은 편이라서 건물은 좀 크게 보이기도 하네요. 실제 로드뷰로 이를 보면 밖에서 이를 봤을 때 누가 30평 같이 이래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건물 같은 경우는 전면이 기본적으로 11m 정도 이상은 무조건 물어줘야 땅후 원룸 건물을 짓든 엘리베이터를 넣든 구조가 제대로 나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전면이 넓으면 넓을수록 당연히 좋은 거고요. 최소 11m. 이상은 전면 길이가 나와 줘야 된다 먼지 산동에 위치하고 있는 신축 상가주택 일명 협소주택 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보통 협소주택은 30평 미만 4회를 협소시통 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평수가 40층 이죠 예전에 제가 얘기를 했는 줄 알았는데 얘기를 안드렸더라고요 8m 도로를 물고 있고 현재 건축이 다 완공되었고 두동 중에 한 동을 파는데요.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1층은 상가로 되어 있고 2층, 3층, 4층 주인 세대와 복층 구조의 4층 상가 주택입니다. 실질적으로는 1층, 2층만 마찬가지 세를 놓는 특형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 3층, 4층은 주인이 복층 형태로 같이 살수 있게끔 사용할 수 있는 건물입니다. 물론 신축이라 보니까 당연히 엘리베이터는 설치가 되어 있는 건물이고요. 대지평수 40평, 연면적 77평, 건축은 21년 1월달 준공하였고요 매매금액은 12억 7천 대출 5억 원, 보증금 2억 원. 월 이자가 133만 원 내고 나면 거의 남는 게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수금액은 5억 7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상동에 나와 있는 4층 상가주택 인데요 보시다시피 자료집이죠 실제 이게 8m 를 물었다고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이 도로가 8m 면실제이 8m 를 약간 접해서 들어가는 이런 상가주택이나 주택이나 원룸 건물은 8m 를 물었는게 아니고 이 진입로에 2m 3m 기준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명 속집 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건물 같은 경우는 구입을 하시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대지 금액이 평당으로 따져보면 은약 80평에 13억에 평당 1,600만원 치입니다 지금 실제 8 m 거래되는 금액들이 평균적으로 상권이 정말 좋지 않는 일반적인 주택가에 가건물이나 주택들 아니면 다가구 주택들 거래되는 금액은 평당 1,200, 300만원에서 거래가 되었고요. 1,600, 700만원에 나와 있는 것들은 아직까지 거래가 안 되었습니다. 상동이든, 황금동이든, 누사동이든. 물론 상권이 있다면, 뭐, 2,000, 2,400까지 거래되었는데, 그것도 일반인들은 절대 안 사죠. 종합건설에서 구입을 해서, 새로 건축을 하기 위해서 구입을 하는 건데, 이런 속집도 진짜 600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단 수성구 뿐만 아니라 뭐남구 중구 뭐달 서구 서구 할것 없이 이런 주택들 나와 있는데요 여렴한 맛에 정말 구입해서 사신다면 은 본인들의 성향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투자에 대해서는 구입을 해서는 안 되는 부동산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전에는 못 모르고 구입을 하셨는 주택들이 그나마 재개발이 되어서 사실 본의 아니게 경제를 했거나 재수가 좋아서 매매가 되었는 사례가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투자들이 전부 다 수준이 많이 높아 졌죠 그리고 자제분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다 알아보고 구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3 4m 쪽에 3m 쪽에 속집들은 진짜 재개발로 투자할 의지가 없는 분들은 구입을 안 하시는게 맞고 요 구입을 하시게 되면 은 황금색이 떨어지죠. 내가 갑자기 팔아야 되고 돈이 필요하는 상황에 황금색이 떨어지기 때문에 구입을 하자하시는게 맞고요. 여기 마찬가지 에다 중앙에 들어가 있는 신축주택입니다. 2층 주택인데 이것도 매매가로 따지면 8억 2천만원 43평인데 입구 쪽이면 그나마 낮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평당가로 따지면 1,800만원 신축이지만은큰 메리트가 저는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뭐 저는 별로라고 생각하지만 또 거래되는 상가주택, 주택들이 다양하게 많습니다. 저의 어, 생각하고 관계없이 본인이 필요해서 구입한다면 얼마든지 구입하실 수 있는데 저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가겠다 해서 사는 분들은 관계가 없지만은 제가 뭐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건물을 추천드립니다. 이런 얘기는 별로 안 하고 싶네요. 다음은 중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4층 상가 건물인데 8m 코너를 접하고 있는 상가주택입니다. 일관상은 뭐 그리 오래되었다는 느낌은 들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탐브라운 대리석과 오늘 좌우측에 좌우 전면대리석 픽션 창으로 해서 마감을 해 놓은 4층 상가주택입니다. 상가주택이라 해도 기본적으로 1층이 상가가 들어가 있고 나머지 2층 3층 4층은 1,2,3 룸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대지평수가 71.9평, 72평이고 연면적이 143평이죠. 1층 상가로 되어 있고, 2011년 5월 달에 건축을 했습니다. 매매금액은 14억 5천만원, 대출금이 3억원, 보증금이 5억 8,200만원, 월수익, 이자를 빼고 나면 순수익은 263만원, 인수금액은 5억 6,800만원 정도, 절충도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요. 파는 분들은 대부분 이유가 있어서 팝니다. 아니면 금액을 뭐 얼마나 받는지 간보려고 내놓은 분들도 계시고, 여기 이분 같은 경우는 뭐 유튜브 구독을 하면서도 전화가 한번 오셨는 분인데요. 뭐 서울로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매매를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평당가로 따지면 평당 2,014만원 정도 가격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거래된 상가주택이나 다가오주택, 건물들은 평당 한 1,600, 700까지도 거래가 되었죠. 다음은 법무등에 위치하고 있는 상인대요 기본적으로 외관에서 보면 은 대도를 접했는 것처럼 보인데 지적도상에서는 또 대도를 접하지를 안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건물주가 뒤에 걸 사든지 뒤에 걸 구입하면서 앞에 걸 사야 되는 그런 건물인데 옆에 부지가 예를 들어서 좀 작다면 은 이런 상가를 구입을 하면서 옆에 있는 부지를 매입을 하거나 마찬가지 이쪽을 매입을 하거나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적도를 대보면 명확하게 확인을 할수 있는 상가고요. 나와 있으니까 매물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게요. 대지 평수가 64평이고 건평이 32평입니다. 그리고 건축은 2000년도 5월달에 했는데요. 매매금액이 12억 5천 대출 이상이 있는데 따지고 보면 평당가는 1950만원 정도 가까이 됩니다. 모르긴 몰라도 예전 재개발 때문에 아파트 부지가 이렇게 있었다면 여기도 같이 매입을 했을 것인데 뭐 그때 금액을 많이 달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쉽게 매입이 안돼 있는 상가네요 그리고 예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를 들었나 모르겠는데 여기 대도로변이 아니라 아파트 상가죠 아파트 대도로 아파트 맞은편에 상가들이 이래 즐비하게 있습니다 즐비하게 있는데 여기에 주택을 가진 분이 판다면은 뒤에 있는 이쪽의 분들도 다 파셔야 됩니다 이거 만약에 안팔고 이쪽 분들만 가지고 이 건물을 매매를 하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 이쪽으로는 재개발이 안되면 전혀 사용을 못하는 건물이 됩니다 그리고 해, 햇빛을 다 가려서 사실 주택 구실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죠 여기 같은 경우는 실제 3천만원에 거래가 됐어요 평당 3천만원에 거래가 됐다면 은 이쪽에 있는 주분들은 얘기를 하셔서 다 매입을 해서 이렇게 가더라도 건물은 갈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이렇게 가더라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합의를 하셔서 무조건 하고 거래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재개발이 안되는 이상은 정말 집가 상승이나 아니면 향후 내가 팔아야 될때 전혀 팔지 못하는 애물단지가 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물론 아는 지인분의 얘기를 듣고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나 보시게 된다면 이런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무조건 하고 앞에 금액을 뭐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당연히 앞에 같은 경우는 많이 주더라도 뒤에는 좀 싸게 먹으려고 할 겁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아서 같이 매매를 해야 되지, 앞에 건물만 지어도 충분히 지을 수 있는 평수가 나온다면, 뒤에 땅을 매입을 안할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좀 저렴하게라도 매입을 하시는 게 맞다고 말씀을, 아, 매입이란다. 매매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얘기하 얘기를 하면 끝이 없으니까, 짧게, 짧게, 요번 시간은 요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구 상가주택 그 다음에 속집들 내대는 매매 동향이고 매물로 나와 있는 매물들 조심해서 매입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속집들은 앞에 주택이 팔때 같이 팔아야 된다 말씀드립니다.